제가 올해 입으려고 선택한 색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뭐 블루진, 이게 이제 블루진이고, 그 다음에 오렌지, 그 다음에 피벌그 다음에 머스타드, 그 다음에 시폼. 이거... 안녕하세요, 구근입니다. 음, 제가 아, 지금 이제 드디어 더운 여름이 왔어요 요새 날씨 꽤 덥죠 그래서 제가 캠핑장에서 요 여름 시즌에는 어, 캠핑장에서 옷을 상당히 많이 갈아입어요 여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캠핑장을 운영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야외에서 많이 이동을 하게 돼요 하루에도 한 두세 번씩은 이렇게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반팔 티셔츠를 굉장히 많이 빨게 되거든요. 하루에만 두 번씩 이렇게 갈아입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갈아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세탁을 많이 한다는 거죠. 뭐 일주일에 뭐두세 번씩 이렇게 세탁을 하다 보면은 이 티셔츠가 여름 동안에 이제 한 해를 입기가 좀 힘들어요. 뭐좀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캠핑장에서 입으려고 쓰는 옷 같은 경우에는 한해뭐 계속 여름에 계속 입고 빨고 하면은 이제 그렇다고 비싼 걸살 수도 없고. 가성비 있는 반팔을 찾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그래서 제가 캠핑장에서 여름 시즌 동안 입는 가성비 괜찮은 어 길단이라는 글로벌 브랜드 길단이라는 티셔츠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캠핑장에서 자주 야외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어요. 뭐 사무실에 있을 때는 뭐 시원하게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야외에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더울 수 밖에 없는데 자 보면은 저희 직원도 지금 어 청소하고서는 이제 샤워하러 가잖아요 저도 이렇게 하루에 두 번씩 샤워를 하게 되는데 그럼 그때마다 러면그 옷을 갈아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즐겨 입는 브랜드 가성비 짱한 장이 12,000원 ,000, 12 밖에 안하거든요 근데 어 소재나 그 다음에 마감 처리 이런게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어,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절대 싸보이지 않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제가 반팔 티셔츠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. 더우니까 저희 카라반 안에 들어가서 제가 입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요거 길다 제품 제가 올 시즌에 입을 요 아, 길단 티셔츠를 색깔별로 다섯 개를 이렇게 구입을 해봤는데, 자. 일단 제가 이 길단 티셔츠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제가 이 파스텔 톤의 티셔츠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. 이 길단 티셔츠의 이제 라인업에 보면 이 색깔들이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되게 예뻐요. 제가 이게 원색 단색, 빨주나초 파란 뭐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택한 색상을 보면 다 이렇게 파스텔 톤에 제가 오래 입으려고 선택한 색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. 뭐 블루진, 이게 이제 블루진이고 그 다음에 오렌지, 그 다음에 피벌그 다음에 머스타드, 그 다음에 시폼.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다섯 색깔을 음, 제가 구입을 해 놨는데 색깔이 예쁘죠 음. 이 길단 티셔츠가 좋은 게옆 봉제선이 없어요 이런 거 모르셨죠 티셔츠 사실 때옆 옆 봉선이 있는 게 없는 거랑 이게 고급진 티셔츠냐 아니냐 이게 가늠, 가늠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입은 티셔츠 보면 옆에 보면 이렇게 봉제 라인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저렴한 티셔츠죠 이렇게 라인이 없어야 핏이 예쁘게 나와요. 같은 옷을 입어도 핏이 예쁘게 나오고, 길단 티셔츠가 저렴하면서도 왜 가성비가 좋냐면, 일단은 일반 저렴한 티셔츠 이렇게 조금 있다 보면 막목 늘어나고 막그 아빠 그 러닝 셔츠 갖고 막 이러잖아요. 근데 요거 보면은 이렇게 목늘어 방지 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트인 라벨을 적용해서 요 라인이 다 이중 박음질로 되어 있어요.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라인이 두 개씩 박음질이 두 개씩 되어 있거든요. 이중 박음질과 이게 목 라인이 되어 있어서 목 라인도 다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뭐목 늘어남이나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. 그리고 이게 USPC라서 제가 요새 좀 살이 쪘거든요. USPC라서 이렇게 약간 라인이 길게 빠져서 여름에 입기에는 반바지에 입기에는 되게...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같이 이제. 티셔츠를 많이 갈아입고 많이 입어야 되는데 또 사람 손님들도 상대해야 되니까 또막 이렇게 막싼거막 이런 거 입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에 고퀄리티 티셔츠를 입을 수 있거든요 자 제가 그래서 요거를 올해 입을 다섯 가지 라인업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이제 미들 사이즈거든요 보시면 요 색깔 톤이 어,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빠져서 어, 상당히 고급스럽게 예쁘게 빠져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긴 라인업이라서 반바지랑 입기에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. 어, 저도 지금 이렇게 거울이랑 봐도 사이즈가 저랑 딱 맞아요. 그래서 그리고 요옆공제 라인이 없기 때문에 요 라인이 잘 빠져서 나오거든요. 이런 식으로. 다음에 삐나 이런데 가실 때 입으면은 산뜻하게 예쁘게 어, 입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자 이렇게 예쁘게 빠져있죠 어깨라인, 목 누런 방지 트윈 라벨 옆봉제 라인이 없는게 상당히 커요 이게 고급 라인업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색상이죠 이렇게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색상 네. 되어있고 요거는 이제 베이지색상 바지에 입으면 더 예쁜 색깔이죠 그 다음에 어, 요것도 색깔 되게 예쁘네요 음, 요것도 이렇게 어, 기본 반바지 그레이 반바지랑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리게 코딩이 되네요 매칭이 자 그리고 바닷가 가실 때 입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5개 사면은 7만원이에요 만 2천원씩 다섯 봉지니까 7만원에 올 여름을 날수 있는 지금 기본 캠핑장에서 입을 티셔츠를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뭐 전혀 만 2천원짜리 저렴한 티셔츠 같지 않죠 제가 레모 네, 뭐 피사제품을 많이 입긴 하는데 그것도 지금 뭐 하나 살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 한 3, 4개 값이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뭐 캠핑장에서 자주 입고 빨고 해도 코튼이기 때문에 뭐막 줄어들거나 그런거 없이 두개 정도는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어, 티셔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쁘네요 어떠세요? 아, 길단 티셔츠 여러분도 뭐, 검색해보셔서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한 두회. 저 같은 경우에 자주 빠니까 두회 정도고, 뭐, 잘 입으시면은 뭐, 3회, 4, 3년 정도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가성비 좋은. 제가 입은 건 일단 USB 에요. 보시는 것처럼 길게 좀 빠져있고, 옆에 라인 없고, 이게 최고죠. 여러분도 한번 올여름 길단 티셔츠로 저렴하게, 저렴하면서도 고급스럽게, 이렇게 반바지랑 코디하실 수 있는 티셔츠 한번 구매해 보셔서 입으시는 것도 캠핑룩으로도 괜찮고 뭐 바지나 이런데 가셨을 때 가볍게 입으실 게 기본 티로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.